잠깐만, 약간 렉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아니네. 들어갑시다. 말 끊기면 말좀 해줘. 아, 근데 이, 이 게임 노래 생각보다 좋다. 쓸데없이. 뽕뽕 어 야. 나도 근데 This is my l a n d 무슨 게임이냐 아 불러오는 중 존나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웃음> 어 됐다 아 이외야 이외 나 공략을 안 보고 왔다 저번에 우리 이상하게 깬거 같은데 내가 한번 깼기는 한데 저야저시계주장이물도 도전해볼까 이번 기회에나 야 이거 막대기 좀 빼봐 이 길다란 거 어, 내나이 돌을 밀까? 그래 둘 이상 다하다뺐봐봐 음, 뺐다 됐다 뺐다 아야 이게 더 길다 더긴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여기다 놔두고 긴걸 밀어넣어 근데 사실 이것도 올바른 공략법인지 모르겠다 아, 아. 뭐냐 어, 플레이그 정도? 이거 요 안에다 꼽아봐봐 뭐? 나오네? 얼추 꼽아... 얼, 얼추 고아졌네돼 있는 거리인지 확인해 봐야 될듯 응, 어, 된다 충분히 된다 오시오 잠깐만 노트북이 충전기 박아야겠다 아, 엄마가 이 칸에다 책을 넣어가지고 충전기 또 밟힌다 왔다 왔다 독구 저기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독구 직룡 끌려갔다 지금 이거 요거 요거 당기면 된다 아니 그거 매달리지 말고 요걸 요렇게 당겨봐봐 아니 문을 문을 요렇게 당겨봐봐 봐봐 슬슬 열린다 아이가 당겨봐봐 소름 목소리 다 끊긴다, 휴먼스. 아 그래? 어, 정상인데, 다 나, 나는 정상인데. 야, 설마 이것 하고 넘어, 아 떨어진다, 떨어지면 <웃음> 여기 온다. 야, 이 음. 문을. 이거 문 오른쪽 맞을 거임. 음, 이걸 밀어서 여는 거 맞다, 이거. 아, 어, 오른쪽일 거임, 이거 아마. 아, 양쪽 동시에 열린다, 빌면. 동시에? 동관이 빨리 붙여라. 이거 두, 일단 두 명서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 아, 한 명이서 내더라아테나 아, 어. 진짜? 근데, 왜한한 밀리노? 뭐 하는 근데, 이거 뭐하는 거야? 뭔데? 위셰, 위셰. 오, 어, 열린다, 열린다. 왜안 아, 열린? 아, 벌어지냐, 이거. 벌어져야 정상인데. 맞음. 정상이고 싶진 않나 본데. 정상고 싶지 않나 본데. 인문이 죽고 잡니다 <웃음> 안되겠다. 저기로 가야되나? 예, 저번처럼. 왜날 잡고 있어? 그렇게 이, 이 문, 이문안 열리면, 어, 어 됐다. 아, 점프하니까, 점프하니까 열린다, 야. 어, 됐다, 어, 됐다, 다 됐다, 됐다, 됐다. 어느 정도만 벌리면 되니까. 더러더러좀 더, 좀 사람만 지나가면 된좀더 벌려야 돼. 지, 지나가시는지 테스트. 지나가신다. 어, 됐다. <웃음> 어? 와, 이게 가지네. <웃음> 승기 기념 퍼포먼스 한번 해줄게.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아, 괜찮다. <웃음> 아, 거, 아, 거였다. 넌 잡혔다. 알겠다. 손 놓았다. 너도 잡혔다. 근데 아지텍 뭐야, 하기보다는 아직 택하기보다는 성부터 할때 그랬나? 아직 택 어렵잖아. 아, 그래도 할 만하다, 나름. 아직 택 어렵, 그, 까다롭던데. 자리 성이터 저번에... 있더라. 저번에 한번 깨봤다, 니가 그래도. 야. 약간, 그, 그, 약간 야매긴 하지만, 그래도. 야매로겠, 다이가이. 어, 엄, 청야매 어, 그냥 야매로아고 엄청나, 엄청 그거지, 엄청 야매지이 자식. 으 악. 악, 악 근데 머리. <웃음> 오. 우라가자 일단 말이. 성, 저기... 성 그거 말하는 거지. 그. 웨치라인 어. 어. 엄청 타던 추석기 어, 있고. 덕구가 그거 안 깨가지고 깨, 깨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성 먼저 하고 올래? 아 사실 그것도 아 그것도 정상 루트도 안 깼다. 뭐? 파괴인가? 건설인가?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아야 이거 갔다. 어떻게 가야 해? 나나 상대 못 상대가 못 밟았다. 아 근데 나 이것도 그거 도중까지 있는데 폰좀 들고 올게 나. 동거는동거는 왼쪽으로 와줘 왼쪽으로. 어할 일이 있다. <웃음>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반달. 이거 이 사, 이, 이거 이 상자 있다 이거. 상자 두고 와야 되거든. 와! 어디야? 내가 떨어졌다. 어, 아, 그나 이거 형 이제... <웃음> 이거... 엄마 짐은 없애놔야겠다. 왜? 엄마가 네트... 자고 봄? 어 뭐라 하나? 몰라 뭐 보고. 이상한 소리한다 음. 나무위키 들어가 봅시다 지금 어디냐 이건이 이거, 이거 좀 올려줘 어떻게 올리는 거를? 지금 이 여기 안에서 점프하고 그 반대쪽 가가지고 올려줘 아쉽대 어, 그, 그거 올려주면 어, 됨 보자. 음. 아직도 그대로 등 뒤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기. 다 내려간 거임? 다 음. 내려간 거네. 동건 나오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반 왔다. 올라가자. 아래꺼요. 프레임 짝 떨어지네 갑자기. 넌 네가 골프를 골프해서 그런 거다. 아이 스카너 더블. 지금 기본 플레이임 이식 플레이임이다. l e t 가리. 이 가리. 먼저 어디로 가면? 글로 갈? 글로갈 거임? 글로갈 거야. 나 기억이 안 나나 길. 잠깐만. 이거 어. 이, 이거 상대료가 적 협자 통숙대로 가자 이로. 협자 들고 와가지고. 협자 들고. 어. 좀 한국대로 가자. 자, 정석대로는 당신 혼자 하세요. 난 어, 판법으로 아이씨. 가겠습니다. <웃음> 다시 못 가는 또 아니다. 죽어있어 <웃음> 아, 비켜입, 당근아. 잡지 마. 못 가. 먼저 내가, 가라. 내가 못 가면 너도 못 가는 거야. 아니, 아니다. 우리한테는 저황자가 있다. 됐으. 왔다. 뭐야 벌써 갔네? 벌써 난 동건이... 반대편이죠 동건이 동건이 사람, 죽었는데? 세동지가 있는 나무가 어디지? 아저택에? 응나세둥지 음. 못봤는데? 그거 이 혹시 아마 <웃음> 동건이 살아있었네? <웃음> 뭐하고 있는지. 살았 아, no. 몰라, 쟤, <웃음> 그냥 뭔 상하고 있다. 요러... 아난 여기. 떨어졌다. 살아졌다 어딨는데? 왔네. 내나 아, 거 있나. 아, 그 잠깐만, 야, 야, 세둥지가 있는 나무. 뭐지, 어떤 거지? 이, 이쪽임? 이쪽에 있는 거임? 모르겠다. 근데 이쪽 구간. What? <웃음> 이쪽 거는나름 그거 다 있는 줄 모르겠다. 네, 잡아봅시다. 요거는 설마 투석기 잡, 같은 거저 잡고 가는 건데, 저렇게 가는 거구나. 어. 저거 이거 컨트롤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망쳤다. 괜찮다, 나, 나, 혼자 갈, 그냥 절로 와라. 아, 니네 혼자 가는 게문제아니가 니가 망쳤다고.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그럼 다, 다시 시작하자. 죽어줄이 자식이. 아 아, 아, 아, 아, 허리, 허리가. 으 응, 당근. 근. 해볼까, 내가? 아, 플레임들었 너무 심하다. 또 잡기 시켰어 방금. 2 0프레임획반데 잠깐만 이거 그것 좀 배워볼게 컨트롤 근데 솔직히 나, 나래로 그냥 하루 됐잖아 그냥 저기서 저기 올라가가지고 하루 됐잖아 솔직히 아 이거 컨트롤 어, 잘하니 올라가거든 얘가 아, 이봐, 음. 또 떨어졌다. 아니면, 아니면 저, 저돌 부분 누가 밟아볼래? 돌 부분? 아, 저거? 응. 근데 아니, 저, 들러가면 그냥, 그냥 바로 가는 거잖아. 어, 위로 가야지. 깨지거든. 내 네, 여기 있을게. 일단, 야, 그냥 네가 와가지고 다 같이 저거 매달려서 가면 안 돼. 모르지. 바, 아, 일단 저... 저걸 누가 밟아주면 편하게 간다, 이걸. 근데 굳이, 굳렇게 가야 돼? 거기 뭐 도전과제 있음? 어 아 그냥 편하다 그러면 안 그러면 몸 흔들어가지고 이거 고도 높여야 되거든 동거 니가 저기 가봐라 저기 거리 가부터 한거 같다 안돼 아몸 뭐, 뭐, 뭐 어떻게 흔들었는지 기억이 안난다 이거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어왜 안돼 뭐해 음, 어, 내리요어 내려갔다 야 고도 내려갔다 몸 흔들어서 올리자, 다시. <웃음> 야, 고도가 자꾸 내려가. 아. 야, 너 뭐야, 너, 너, 너 반대쪽으로 왔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래 몸 흔들면 올라가는데. 야, 너, 거기서, 갇혔잖아. 더못잖아 아무 데도. 음, 이렇게 고도 올리면 되지. 아, 진짜, 이제 흔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겹칠거가 여기 위에. <웃음> 뭐야. <웃음> 꺼져, 얼른. 아니, 네 끼웠다, 니가, 니가, 니가 놓아줘야 됩니다. 내가 끼웠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진짜, 흔들어서 가고 있는거 안보이나, 씨 올라가려고, 해. 각도 맞춘 타이밍. 딱 와버려서, 씨. 덕후, 그래서 당근이다, 이거. 내가 없어요. 내 대신 당근. 딱 아니, 봐도 아니. 이거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아, 근데 거기 말고 각도가 안 나온다. 간 각도가. 올라갔네. 어디 겠다 올라, 안, 다시, 쭉 올라가려면 한번 더. 음, 됐다. 아. 됐다. 올라왔저 일반 다시, 저 일부러 아니, 다시 올렸다, 해. 내가. 아왜 왜 올렸음? 오고 다시 하려고 응. 덕구 올라가라 저거 타고 저거 타고 올라가면 된다 아 불안하다 이거 타면 떨어질 거였대 아니 난안 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덕구 그 바위 잡고 있어 봐봐 한 번만 점프해줘 나 지금 여기 끼었다 야 천장이 끼어서 <웃음> 움직일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전장... 나 점프 중이다 열심히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가고 으아... 이거 돌려야 되는데 나는 뭐 딱히 할수할 수, 할수 있는 게 없다 이를들기 거기... 왜냐면 넌 당근이기 때문이다 <웃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맞다 뭐야 도토코 어디가? 건너갔다? <웃음> 왜? 왜? <웃음> 나이스 꺼져 이 당근아 와 왔다, 탔다 왔다 다시. 왔다 왔다 <웃음> 왔다 뭐 <웃음> 하는거야? <왔다, 웃음> <왔다, 웃음> <왔다>, 다시 탔 당근이 <웃음> 참견한, <웃음> 참견하지 않음 깨지 덕구 여기로 온나? 당근은 절대 못 오는 곳에 있다 내가 갈게 저장 됐나? 됐다. 어, 어 됐다 가자 응 음, 저거 그래. 왜 여기 왔는데? <웃음> <웃음> 지금 왜 가는데 거기 <웃음> 어 올라왔다 <도전과제 웃음> 떨어진다 도중 가지 어디냐 면 바위 떨어지는 난간에 매달리기 <웃음> 반갑다 어, 해볼까 뭐가 바위 떨어진 난간에 매달리기라는 도중과제가 있다 난간? 아저어 저거 저 난간 으로밖에 오르러 가겠는데 그러니까 해보지 뭐 상자를 들고 와야 되나? 근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맵은 또 이맵은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그냥 퍼버로 놓겠어 근데 네, 거기 거기는 할할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쪽에 이거 싱글플레이면 저기 박스가 있거든 여기로 가면 그렇게 거기 박스가 있어? 어디? 어 잠깐만 떠올렸다 뭐? <웃음> 아 근데 이쪽 왜 왔지? 굳이 올 필요는 없는 거같야막 용암에 있다 어디? 아 뭔데? 아 저기 <웃음> 이씨 뭐야 이거 <웃음> 왜 여기 있냐고 손 뻗으면서 갔더만 여기 저 떨어지네 으악. 아 총안 이거 위로 가는 거 아닐까? 싱글플레이면 뭐? 여기 여기 이쪽에 저쪽에 음이쪽에 그랬잖아요. 아, 근데 그쪽에 이거. 가면 또 다른 길 나가지고 와 가는 게 나을 것같아 그쪽. 그. 박. 가시 잘못 잡았다잘못 잡았다 방금. 박스 갖다 버린다. 그래봤자. 아. 같이 갖다 버렸다. <웃음> <웃음> 박스와 같이. 아직 떨어지는데 저 모서리 계속 떨어지네. <웃음> 느낌 뭐가. 아 망했다. 성점 아,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돼. 어 그래 저로 저기서 좀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 올라가야 된대. 데어 근데 이 이부 이, 이 구가 이건 뭐지? 예. 올라가야 된 성점 내려가네. 여기 있는 얘는 뭐 하는 거지? 만져볼까 한번. 어디? 예. 이건 나무판자실 있기는 뭐야 이거. 응? 어? 뭐야? 그거 하면 뭐 되겠는데? 어? 어 저거 움직이는 거야는 어? 어. 될것 같은데? 반대쪽도 해볼까? 음. 어? 저 바위 맞으니까 탁 뗀다 뭐가 래 바위 잘못 맞으니까 저쪽 동네도 한번 가볼까 이쪽. 아, 바, 위위가 바위가 굴러가네. 어, 근데, 요, 요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바위 밟고 가는 거 아닌가? 바위. 어, 바위 잡아볼까? 어, 잡, 잡 잡아봐봐. 이거 일단 내릴게, 오른쪽 것도. 음. 오른쪽 것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내가, 내가 봤을 때. 잡았다 바위 어? 야 글로 간다 바위랑 같이 떨어지는데 <웃음> 내, 내가 이거 잡고 내가 잡고 있을게 이거 왼, 왼쪽 거좀 내려줘 나는 이거 잡고 있을래 그래? 바위 온다 덮고 어디 가? 글쎄 야그 그걸 잡고 있지 말고 내가 저 바위를 잡고 있을 때니까 안돼 음, 바위 잡고 있으니까 뭐 바위가 어디로 굴러가면 야 이거 나무판대기 나무 아, 없다가 쓰는 이거... 건지 알겠나 아, 뭐? 아, 나무판대기 그 밑에 끼우는 어, 거 있다 어, 어, 여, 여, 여기 쓰는 거 있... 어, 그벽 아, 밑에 그래. 끼우는 거 있다 갖다 두는 거아니야아 그럼 나저돌 타고 한번 가볼래 저리로 다, 다시 안 올라가게 여기 이렇게 갖다 갖 두는 거 아닌가? 자꾸,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아! <웃음> 어때? <어디 갔어? 웃음> 죽었다. <웃음> 뭐야? 남, 반대. 데 요, 요, 요기로 가볼 아, 그 어디로 가야 되냐, 저기. 환대기가 어? 둘 수가 있나? 난졸로 가보자. 저기는. 뭐 하는 길인지 그럼, 모르겠다 뭐가? 거기 이거는 들어서 유미태 끼우면 될것 같아 얘, 이건 저거 저거, 저거 상자를 뭐... 그리고 박민석은 맞게, 내가 책임지 저거... 못오게 할게 박당근은 뭐... 이거 밟으면 아마 저기 넘어간 디저쪽에 음... 상자 있거든? 상자 들고 이거... 어, 상자들보 오면 될 거임. 도화가 넣어야... 그렇지. 잡았다. 잡았다, 아, 잡았다. 잘했다, 잘했다. <웃음> 한번 저장 없다 떴다. 저장 떴다고? 어. 잠깐만, 나 죽어볼게. 이상한 데 저장 됐으면 좋겠다. 아. 이쪽으로 했다, 이쪽에, 이쪽에. 여기 됐다. 으아아 이거 그, 그걸, 떨어지면 어떡해. <웃음> <웃음> 어, 어 상자 여기로 왔다. 상자 위치 바꿨어. 스폰 위치. 상자 스폰 여기로 바꿨네. 이거, 이 나무. 길로 만들어볼까. 들어가지고 이쪽. 에 어. 건나? 아, 안 걸어졌다. 아, 너 떨어져. 나. 너 떨어져. 나. 그쪽 떨어질게. 말고, 요쪽으로, 나보자 걸리지 아, 아, 거리가 되나? 덕군이좀 뒤로 와봐. 아니면 점프해서 놔두고 떨어지지 뭐. 괜찮다, 덕구 음, 어. 떨어져도 된다. 내가 잡고 있다. 오케이, 올라와서, 좀 뒤쪽을 잡아봐봐. 야, 여기서 잡아가지고 들어올리면 안 되겠나? 야, 내가, 내가 몸부림이. 아올라가겠다 아니 가 요쪽을 잡아서 아니 방근아 니가 <웃음> 요길 또 같이 잡아봐라 뒤로 빼라 이거 잡은 채로 뒤로 빼라 그러지 말고 데려간... 내가 려 밟을게 떨어뜨려야돼 덜... 그냥? 뒤로 땡겨라 뒤로 땡겨 안돼 안돼 안돼 안 발이 안 닿는다 야 일단 떨고 떨어뜨려 내가 덜... 건너편에서 덜... 받을게 어 여기다 여기다 여이씨둘 여기, 여기. <웃음> <웃음> 머리 위에 떨어지네 원래 여기 스포 위치 어왜 돌리고 또만더 됐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 박당근 같은 녀석 <웃음> 저걸 또 놓치냐 이 당근은 <웃음> 아 당근이 자꾸 이상한 대로 돌린다 이거 아, 내가 하나 안 눌린다. 당근 녀석. 안 잡고 있었다, 상, 상자가 돌릴 거다. 뭐 상자 탓이야, 당근 때문이지. 아. 그 다음에, 요거를. 어이씨, 또 떨어져. 아, 또 떨어진다, 저거. 가까파다 그냥 놔라, 그냥 놔라, 그거. 그래, 임마. 앞쪽에 힘들다. 어, 거의 온거 같은데, 잡히나.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됐다, 됐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자, 바로, 바로. 와, 와, 덕구. 당근이 없으니까 됐다. 잘 된다. 아. 아니. 있는... 당근 없으니까. 안 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살짝 떨어지자. <웃음> 어차피 <재미있어>. 상자 여기 있으니까. <웃음> 이거 그냥 자꾸 이쪽으로 버리면 될것 같은데. 아니, 성공이, 아니... 야, 어! 성공이 아니라 시공이다 아, <웃음> 어, 벌.. 어, 뭐야 야 이거 왜 세워졌냐 어반대기왜 이러 어, 잠깐만 이거 타고 넘어갈래 반대기 저런 야 어, 이거 올라가 이긴 하잖아 봐야 거기 들지 말고 덮고 올라갈 수 있나? 어 설마 저거 올라가나? 이걸로 올라가 보자 어될것 어, 같은데? 당근만 안 된다 어잠만이 아, 아, 아, 아, 위치에서 점프가 안 된다. 우서에 점프가 안 돼. 오케이 이야나 이동도 점프도 안 된다 <웃음> 미친들. 너무 경사가 급해서 그런가. 아아안 아, 나온다. 아, 아, 아. 안 된다 조금. 제 설마 올라가 아시. 아 왠지 시... 아, 알겠다. 어? 뒤에서 당근이 오기 때문이다. 어 거의 다 왔는데 여기 바로 바로 앞이잖아. 우와 아씨 아! 아! 아또 꼈어 네아안 넘어졌다 난 왔다 맞네 그럼 그럼 걸락잡 거다 허리치고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로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뭐이상신전인데 내가... 들어갔는데 아이 신전 올라가볼까 어? 뭐.. 어? 뭐.. 현장.. 현장 가도 될것 같다 저거 응. 이것도 줘 잠깐 난 도대체 무슨 브라우저를 사용한거야 그러니까 어 휴먼볼플랫 아지텍 응덕고어디감덕하라아던데 <웃음> 뭐야 갑자기 서 나오네 여기 3개밖에 없네 도전홍가재가? 이 십단 위에 올라가 봤나? 아니 나 안가봐 가볼까? 음, 음. 뭐 있는지? 니네 밑에 있지? 어 우리 밑에 보올라 뭐 가. 어? 뭐 구멍 있는데? 그거 맨 끝나는 그거 아님? 들어가볼까? 어어 들어가볼 들어가면 다시 기야될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여기 저장돼 있잖아. 근데 조금만 더 둘러보고 가볼게. <웃음> 아. 이안안돌아가지네 이... 아, 그리고 난 둥지 있는 나무가 뭔지 궁금하거든. 그걸 아 저기다. 뭐가 둥지 있는 나무. 아 진짜? 그, 그, 그쪽으로 있다. 와 아, 아, 엄청 멀리네. 있 아니, 멀리 아니 있네. 저기 있다. 가볼래? 가볼까? 어 가보자. 아 아니 <웃음> 그 거, 거기서 떨어지면 못 간다. 우리가? 어. 여기 응. 있거든. 아아 아, 아, 그럼. 아니면 여기서 이거 타고 그 음, 여기 있다 방... 나 보이제 위치 나 보이나 어, 어 보인 어 보인다 여기 어? 위에 보면 둥지 있다 아이가 요거다 으악 떨어지면 안돼 됐어 자꾸 니가 남판 떼기 때문에 안 보인다 <웃음> 아 여기 아 요구관 올라가기 쉽게 되어있네 다행히 와 깨졌나니 혹시 깼다 어, 제... 알 들고 올까 뭐야 새새알 <웃음> 어, 들고 아, 올까, 아, 올까? <웃음> 어? 들고 들고 와라 요리해 먹자 야아 아, 근데 아 근데 저 신전으로 들어가면 바로 엔딩이다 바로 엔딩이지만 재미 없음으로 자 이걸 주겠다 들고 왔다 세개 있으면 네, 두 개밖에 못 들고 왔다 까비 덮고 올라오셈 이거 이쪽으로 아깨 볼까 음깰수 있는데 저깰수 있는 거였나 이추 덮고 덮고 올라오셈아 음. 근데 저저 저 보니까 저신점위에 바로 엔딩 구간이 있더라 올라 있는데 야, 야, 아니면 저쪽도 한번 가볼래? 어디 이쪽에? 이쪽. 반대쪽 여기? 어 시계추 있는데 탐 탐험을 좀 해봐야겠어 나는. 거기 어제 엔딩 구간이니까. 아 맞다, 저 길이 있구나. 못 봤다. 어디로 가는 거니? 아, 세, 아, 세동지 저기네 있 떨어지는 거. 다 음. 왼쪽에 있구나 우리 우리 왼쪽에. 응. 음. 떨어지려 세동돌. 아, 지택은 이미 한번깼으니까 근데 저쪽으로 어떻게 가지? 얜왜 회전하냐 가끔 이거 거아아 알겠다 요고 요거, 요고를 위로 올리자 나안 잡아줌 내가 해볼게 와, 그, 으음. <웃음> 아, 다 같이 히오스 하면 재밌을 텐데. 난 히오스 하나. 난... 뭐야? 아, 그래, 잡지 야 잠시만 잡지 마, 잡지 마. 아니, 네, 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그, 거기서 그냥 딱 올리면 될것 같은데. 야, 야, 이 뒷, 문이좀 나와봐봐. 네, 빨간색 다 뒤쪽에. 다 어, 빨간색. 만 더, 잠만 더. 멀어졌죠 잡아 잡아 잡아 잡았제? 됐다 아, 잡았다, 됐다. 됐다 내려 봐 하나 둘 셋. 거기 놔두고 어떻게 하냐면 여길 그 그거, 그거 잡고 아 잡는거 잡... 아, 어. 아니고 됐다, 요렇게 됐다, 됐다. 하려고 걸걸 칠라고 아 이렇게? 걸 칠라고? 제대로 안거 걸... 약간 엠마이 거었는데아그 어 그거는 그걸... 원래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난 근데 반대로 가겠다는... 아, 어, 그럼 억1 아, 이씨 뭐야? 이거 막이지로뭐 있길래 저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 구지 마라. <웃음> 어, 아, 왜 이렇게 살았또왜 저기 있어? 응? 나? 어. 여기로 갈라고. 위갑 땐, 파이 올라갔다 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웃음>